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의 맛을 보여드릴 케나입니다 제가 만들 요리는 바로 감자전입니다 감자전은 한국의 전통적인 음식들 중에 하나인데요 다른 재료 없이 감자 하나만 가지고 만드는 음식이에요 감자는 전 세계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요리 재료라서 나설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만드는 감자전은 어떨지 기대해주세요 감자전에는 감자만 돌아가지만 저는 함께 먹을 소수 양념장에 돌아갈 재료도 준비하려고 해요 어, 양념장에 돌아갈 재료는 이 청양고추입니다. 감자는 갈고 청양고추는 걸어서 준비할게요. 감자와 물두컵을 넣고 곱게 간다. 곱게 간 감자는 구멍이 작은 채 걸은 뒤 전분이 가라앉을 때까지 10분, 15분 정도 둔다. 낡은 팬에 기름을 넉넉하게 두르고 반죽을 조금씩 더 넣는다 반죽의 윗면이 살짝 마르고 가장자리가 누릿해질 때 뒤집어서 양적면을 굽는다 양념장 만들기 청양고추를 잘게 썬다 간장과 식초, 청양고추를 모두 섞는다 와 드디어 끝났어요 기대돼요 음, 생각보다 엄청 맛있네요 약간 이 음식을 먹으면서 미국 음식은 생각이 들어요 하쉬브란스라고 해요 특히 파삭파삭한 어, 부분 정말 비슷해요. 양념장에서 수도 엄청 맛있어요. 그럼 다음으로 달콤한 디저트를 보여드릴 잔즈님께 가볼까요? 대표판들이 맛있고 따뜻한 요리를 선보여주셨는데요 저는 차갑고 달콤한 디저트를 만들어 보려고 해요 제가 만들 이유는 바로 바로 파르페입니다 이미 <웃음> 알고 있는 긴 컵에 아이스크림을 담고 시럽이랑 과일 토핑을 올리는 파르페의 모습은 미국에서 왔다고 해요 그런데 일본에서 이러한 모양의 파르페를 시럽에 담인 과일, 제철과일, 전통과자, 팥소, 떡 시카르페가 더 익숙해지게 된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희는 한국식으로 토핑을 따로 준비해서 됩니다 제가 준비해서 가지고 오도록 할게요. 좀만 기다려요. 자, 재료 준비를 끝냈습니다. 이제 이 컵에다가 제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집어 넣어서 먹으면 끝이에요. 시작해 볼게요. 화장했습니다. 이건 아까 제가 만든 거고요. 이건 마음은 제일로 친구가 옆에서 같이 만들어준 거예요. 여긴 딱 고명도 올려놨어요. 이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짝. 알지? 알지? 알이 알지? 알지? 알지? 알지? 알지? 알지? 알지? 알지? 알지? 알 제가 알던 파로페 맛보다는 좀더 상큼한 맛이 센것 같아요 그 전에는 과일이랑 과자랑 이런 것들이 시중에 파는 거는 되게 달게 나왔다고 느꼈는데 뼈지 짝을 니까완더 한국적인 맛 완전 꼬비한 것 같아요 솔직히 이거는 맛이 없을 수가 없는 이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맛있는 거랑 맛있는 거 합쳐지면 엄청 맛있는 거 아니겠어요? <웃음> 여러분도 꼭먹어보시를 바랄게요 지금까지 달콤함을 전해드리는 김찬지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마지막은 저 예린입니다. CNN 세계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 2위에 빛나는 나시고랭을 만들 예정입니다. 어, 나시고랭은 인도네시아식 음밥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인도네시아식 그런 소스에 닭고기나 뭐 소고기, 뭐 새우 등등 취향에 맞게 재료를 선정하여 볶아서 먹는 음식인데요. 어, 저는... 새우를 넣기로 했습니다. 나시고랭에는 어 뜨라시, 삼발, 크참마니스과 같은 재료들이 들어가는데요. 굉장히 낯선 재료들이 많이 들어가서 한국에서도 구하기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 구할 수 있는 재료로 나시고랭을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같이 어 만들어 보는 것처럼 해보기로 해요. 네 여러분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요리를 해볼 건데요. 어, 제가 먼저 간단하게만 재료 손질을 해놨고 소스 같은 경우에는 함께 레시피를 보면서 만들려고 해요. 한국식 볶음밥과 차이점이 있다면 나시고랭에는 숙주나 파인애플이 들어가는데 한국 볶음밥에는 보기 힘들잖아요. 소스가 이렇게 주재료로 들어가는 볶음밥은 한국에서 잘 보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그런 점이 한국 볶음밥과 다른 점이라고 생각해요. 다져주신다는 느낌으로 파프리카를 해주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파프리카를 다썰보고 이제 파를 썰어볼 겁니다. 잘게 썰은 그런 파는 처음에 파기름을 낼때 사용하고요. 이렇게 길쭉길쭉하게 썰은 파는 볶음밥에 올려서 먹을 그런 재료로 사용할 을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소스를 미리 배합을 해 놨는데요 나시고랭에는 스리라차 소스라는 인도네시아식 소스가 필요해요 근데 제가 한국식으로 고추장, 맛술, 식초 약간 이렇게 해서 만들었고요 이따 볶음밥에 같이 볶을 볶음밥 양념장은 굴소스, 간장, 멸치액젓 올리고당 등을 사용해서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제 어, 한번 본격적으로 볶으러 가볼까요? 새우에 대파를 볶아줍니다 새우를 넣어줍니다 준비해놓은 파프리카도 넣어줍니다 대망의 밥을 넣어줍니다 넣어서 잘 풀어주시면 됩니다 밥을 다 넣어줍니다 이제 어느정도 밥이 풀어졌다 싶으면 아까 준비해둔 소스들을 넣을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어느정도 볶아줬다 싶으면 이 숙주를 먹을만큼 넣어줄겁니다 센 불로 볶아주시면 됩니다 파인애플을 넣어볼게요 짜잔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저는 참기름을 좋아하기 때문에 고소한 맛을 더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참기름도 넣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계란 라이까지 반숙으로 준비했는데 어때요? 그렇듯지 않나요? 이걸 먹어보도록 할게요 음, 생각보다 너무 맛있는데요? 제가 생각한 맛은 한국의 그냥 철판 볶음밥 느낌이었는데 정말 그런 동남아의 향신료를 넣지 않고도 동남아 여행가서 먹었던 그런 맛이 나요. 그래서 정말 신기하네요. 그래도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 나시고랭 그 원래 재료로 요리를 하지 못해서 정말 나시고랭 본연의 맛을 내지 못한 것 같아서 다음에는 코로나 풀리면 꼭 인도네시아로 가서 나시고랭을 꼭 먹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만든 나시고랭과 맛을 비교해보고 싶네요. 그럼 이상으로 인도네시아의 맛, 어, 나시고랭을 소개한 에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